좋아. 오, 여기 가. 자, 가. 이제 연기하는 거지, 너. 네? 좋은데요? 연기하는 거지. 정말 로좋은데요 아, 진짜 좋아? 네. 아까도 응. 좋아. 밖으로 나가는 게난 좋다. 엄마 채좋아요밖으로 나오게 해 좋다. 너무 게이블이야. 오랜만에 나와서. 와, 케이블카. 오랜만에 나왔다. <웃음> 케이블카 빨리 가야겠어. 진짜 나왔 오, 좋다, 좋아. 네. 그... 하늘에서 걷다. 이 하늘이 뭔지 몰랐어 알지? 영어로 하늘 스카이워크? 그렇지 <웃음> 영어 잘하네 이제 여기가서 이거 탈거야 스카이워크? 어 아, 가서 스카이워크로 가 어. 오! 좋다 좋아 와, 줄 어? 줄 응? 여기서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네. 저 중에 여러 개를 하겠지 우리는. 그렇네. 지우 저번에 이거 공사할 때 왔었잖아. 네. 응. 억나 산에 올라갔었잖아. 네. 응,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안 열었었지. 네. 응. 이거 이제 열. 여러... 이제 스카이워크도 연 거예요? 그 스카이워크 보러 가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오 좋다 좋아. 응? 집에 폼하지 말아. 폼하지 말고 이지오. 짜잔! 짜잔! 열려라! 찾을게! 열려라! 짜잔! 자, 여기 케이블카 도착! 한 올라가게! 둘이 갔다와! 네! 안녕!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음! 오, 좋다! 좋아! 도착했습니다! 네! 김호씨 내리세요! 자 이제 집에 가세요. 다탔으니까 <웃음> 장난이. 오, 좋다, 좋아. 건소독고손 받아. 손, 손. 이거? 손. 둘다 맞아요? 받아. 오, 좋다, 좋아. 발광상. 오, 좋다, 좋아. 입만을 <웃음> 보여주또어 <웃음> 아파 아아이들은렇게안돼요아이 아! 다행이다 아아 아파 해오 좋다 좋아 두분 먼저 입장하실게요 입장하래요 한분 입장하실게요 사어가면 될까요? 어 티켓 주세요 티켓 한 장씩 가있어서 입장하실게요 갖고 가라고요? 이거 재고? 네 오 일정 주세요 오 좋다 좋아 찾을때 머리도 이하세요 좋다. 와 재밌겠다 야들 야들. 오 좋다 좋아 문은 닫혀 문이 닫혔습니다 너무 느려! 지금 이제 여기 보자. 멈추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느려! 이게 아니 한데, 아니 아니! 앉아! 어, 앉아, 앉아. 오, 출발! 어, 출발. 발라줬다! 우와, 이제. 음, 음. 오, 나가셨다. 와. 오래, 오, 좋은데! 조금 들어오세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또 쿵쿵쿵쿵쿵쿵쿵 난다. 그렇 어때? 그래서. 예. 두 번째 타는 거잖아, 케이블카 여기서. 보인다! 어디 있어 아빠 차가 어디 저기 어디 여기 어디 이거 아빠 차 아니잖아 아니 저차저 저 차도 아빠 차 아니야 아니 저 어, 아빠 차는 딴 데다 떴어 저기 <웃음> 프론 <웃음> 저기 1층에 떴어 프론트 앞에 여 여기가 1층이잖아 여긴 지하 4층이야 지하 4층이 응오 어. 좋다 좋아 오 좋다 좋아 <웃음> 아니, 왜, 왜 다들 나 찍는 거야? 너무 이뻐서. 오, 좋다, 좋아. 보인데 너무 작아 보이는 것만으로서 너무 작게 보인다는 거 이제 말이 아예 안 보여 오 좋다 좋아 느려... 도착했다 왜 느려졌어 왜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머리 좀 마시고 내려주세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오, <그가 좋아. 목소리도> 오늘도 저주이야 엄청 크지? 저거 봐봐 위에 저게 스카이워크야 위에 네 머리 위에 알아요! 여기 여기 커. 커. 어? 사람이 어떡해! 유리로 돼있어 유리 어? 그 유리 바닥이 있어. 그래 스카이워크잖아 우리도 하늘을 거는 거 도전해봐야겠다 도전하고 갈까? 우리도? 네 나는 걸 도전해야겠어 저기로 올라가야 돼 저쪽으로 아. 가자 계단 몇 층인데? 4층까지? 어, 안돼, 안돼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저 눌러 올라가면 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왜안 내려주네, 정말? 4층 올라갔어요 여기 계단이 있지만 <웃음> 우리는 엘리베이터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4층이니까 어? 근데 2층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 아니면 4층이 다야 못올라가고 가방이 지금... 너무 무거워. 부터... 부터... 오, 좋다 좋아. 출발. 소독해 주시나 보다. 잘돼 가자, 잘 출발. 손으로 그럼... 예? 들어가시면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 손수저 두 개나 있네. 응. 들어갈 때 소독을 먼손소독 하고. 이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조금 쓰자. 이쪽 봐. 응. 먼저 너. 잠깐만. 이게 장기까지. 장기였어? 오픈. 이렇게 안 나와. 이것도 쓰시는 이것도 잘안 나와. 음. 음. 아 나온다 야. 잘 나오네. 응. 음. 아 그러네. 알그잘요 아, 아, 네, 응. 들어가시면 돼요. 형이 응. 예요 우와 야 여기 뚫렸네 여기 우려 지금 뚫렸어 가자 와. 오른쪽 입자 야 김치 봐, 이기 어디야? 우와. 아. 미치지 마. 일로 와. 어, 자기야. 어, 좋다 좋아. 저 엄청 사람들 많으니까. 어, 좋다 좋아. 뭐, 여기? 아, 내 발이 여기 있구나. 아, 넌못 올라오는구나. 왜요? 그런 거 아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 발 올려 빨리. 어디에요 아빠 위에? 야! 아, 다아퍼 그만! 오 좋다 좋아! 염포가 깜짝이그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우와. 우와. 오. 오. 오 진짜 멋져! 오한번 떨어져 보고 싶어! 요 떨어지면 큰 떨어지면 가지! 형잠아 잡아 떨어져! 잠 아, 떨어져 보자. 오 좋다 좋아! 일어나봐. 야, 엎드려서 거기 보라는 게 아니고. 심화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오, 좋다, 좋아. 봐봐. 야, 흔들리는데, 이거? 가, 가봐. 야, 심하게 흔들려. 오, 좋다, 좋아. 하나, 둘, 셋. 오, 좋다, 좋아. 자, 엄마, 엄마 나가자, 야. 음, 잘했다. 잘했다. 엄마 여기 서가지고 아래를 봐요 엄마, 응. 엄마 너무 무서워 이게요? 어. 오, 오. 대박 대 여기 서가지고 아래를 봐요 여기 아래를 봐요 어? 여기 아래를 봐요 어? 아유, 아, 싫어 아유, 아, 싫어 왜돌려먹고 자꾸 아, 왜요? 싫어, 봐아요 아, 아, 아, 아, 아, 오, 좋다, 좋아 아래 좀 보지? 나 저기 올라가서 저거 핑글빙글 도는 거 해보자, 저거 핑글빙글 도는 거 근데 어떻게 돌려? 어? 그거 어떻게 돌아? 때 되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무거워야 돌아가나? 저어떻 보면 돌아가나? 돌아가. 뭘 눌러? 어? 어? 어? 어? 그래? 이거! 아! 여기서 눌렀다! 돌아가네! 아! 비상정지고 그건 꺼내지 말고 정지는 어떻게 오유. 하네? 정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정말 비상시에만 누르라고 뚜껑 덮어놓은 거야 지금은 비상시가 아니잖아 쩝뿔! 그럴 땐또 이거 누르는 거예요? 다시? 응 점프하라는 건 아니야 어, 똑같은데 같은데? 어. 어. 이승 안녕 그래요? 올라갔 그래? 난 제자리에 서있을 거야 이렇게 멀어가서 어. 어. 어. 가봐 가든이 나온대 바랑수 가든 바랑수 가든 랑 가든? 어 들어갈까요?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음, 있잖아 랑 가든 그치? 바람, 여기. 그치? 음. 여기선 달리기 하면 안 된대요 그래? 네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된대? 달리기 하면 떨어지겠지 그래? 달리기 면 이제 기계정잘 안맞네 무슨 사람이지? 시각의 생각 왜? 저거 뭐야? 저거 새처럼 생겼는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악어인가? 악어? 악어처럼 어디? 생긴 나무가 있어요 어 그러네 깜짝이야 오! 부엉이 눈이다 진짜? 여기 부엉이 눈 아... <웃음> 이 신이 비다. 응.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오, 좋다. 좋아. 여기 다 이거. 와, 고기다 이 바람 수도써 있네 여기. 바람 속 어디는 한다죠? 응? 어? 아이. 아, 200. 금방 가네. 그지 네. 10인 나무가 아파요. 2. 나무도 예쁘면 좋아해요. 3. 멀리서 멀리서 봐야 더 예뻐요. 그래, 멀리서 봐야 예쁜 거네. 응? 왜? 어, 정말 더 아, 예쁘고 하나. 아, 저기가 이거네. 여기서 찍는 거네, 저기 바랑산 저거. 그런가보야. 응. 어. 네. 그다음 꼭찍어주세요 오, 좋다 좋아. 어, 너 거기서 네. 혼자 찍으면 되잖아, 나는. 그럼. 하나, 둘. 이제아 일로와, 빨리. 아, 왜 아니, 왜... 나만... 찍으면... 너도 찍어, 그대로 찍었어. 하나, 둘. 수연아, 마스크 좀만 내려보자. 아, 하나, 아, 둘, 아, 셋. 오, 좋다, 좋아.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제 핸드폰 배터리 필요한 <놀라> 어요 그게 도와 아 좋아. 빠 얘들아 엄마, 거의 다 왔나 봐. 엄마 초콜릿 어? 먹을래요? 어 이따가. 니가 너 초콜릿 먹을래? 먹어 여기가 바랑수 가든이래. 여기가 목적지였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다람쥐다. 다람쥐다. 다람쥐다 다람쥐. 다람쥐. 이 다람쥐. 또 뭐하는거야? 람쥐 뭐하는거야? 뭐 알밤 찾나봐 그래? 이게 바람쥔가다 귀엽다 바람쥐 다람쥐 바람지가 다람쥐. 시선강탈했어 오! 귀여워! 바람지 귀여워 뭐가 되는건가봐 오! 좋다 좋아 나봐람 어디갔어? 다람쥐 어 오! 좋다 좋아 이거? 리아 이거? 요아오거 마리아, 이거? 마리아, 이거? 이거? 마리아 근데? 그거 안물었는데 그거 먹어? 뭐, 진짜? 먹고 없 들어갔는데? 내손는못 음, 그래. 먹는 거잖아. 맛있지. 들어갔는데? 먹어볼까? 아, 네. 그래? 오, 좋다, 좋아. 방금 먹어보겠습니다. 오, 지혜는 좀멀리니까 <웃음> 지혜를 얻기가 힘들구나. 지혜를 얻다가 물에 아니요.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됐다 됐다, 됐다. 많이 다았어 많이 바닥에서 푼거 아니지? 어, 아니야. 바닥에 하나도 안 닿았어요 전혀 안 닿았어요 그래 네. 그럼 여기 있는 흙은 뭐야? 에이에이 에이? 좋아 황금 초콜릿 이거 안 먹어 그래 그럼 다 됐고 너 그냥 껍질이잖아 오 좋다 좋아.